그렇다고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 별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대구 중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분양가 상한제선 손질로 분양가가 오를 조지이니 상대적으로 싸보일 거라더니 그것도 아니었고요.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것도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직은 조용합니다. 대구 수성구 비공인중개업소 대표 지난 4일부터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시 일대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매도 희망자 중 일부가 호가를 올렸지만 사례는 사람이 늘지 않아 별 소용이 없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30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구구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게 됐다. 8일 대구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대구 부동산 시장의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가액이 늘고 세금은 줄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현재로서는 빗나간 셈이다. 올해 들어 7월 첫째 주까지 대구 아파트 가격은 3.48% 내렸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내렸다. 미분양도 많다. 5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6816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 27375가구의 4분의 1이 이곳에 몰려있다. 대구 중구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만기가 다가온 임차인들도 집을 사지 않고 웬만하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는 분위기 라면서 큰 개발 호재나 있어야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돌아오고 실수여도 커질 것 같다. 고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잠잠한 이유로는 공급이 많다는 점이 첫 손에 꼽힌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구에는 올해 19,812가구 내년 33,750가구 2024년 2만 804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신축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임대물량도 늘어 집값은 물론 전월세금도 오르기 어렵다.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대구 동구의 시공인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 새 아파트로 옮겨가려는 사람들에게 매도하려고 분양권 투자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매도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 중구에 들어서는 대구역 경남센트로 팰리스 144가구의 경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 마이너스 피해 팔겠다는 매도 희망자가 여전히 있다. 일부만 분양가 수준에서 넘기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음을 바꿨다. 대구시 중구에 들어서는 대구역 제일 풍경체인 어스카이 604가구에도 여전히 분양가 수준의 무피 매도 물건이 여럿 있다. 세금을 매도자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건 경우도 있어 매도자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손해다. 대구의 디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보니 가격 경쟁이 붙어 호가가 오르고 프리미엄이 오르기 쉽지 않다. 면서 규제지역에서 빠졌으니 대출이 좀 쉬워졌는데도 투자 문의는 사실 많지 않다. 고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이 70%로 높아지고 청약 자격도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을 할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줄어 당첨 후대팔기도 쉬워진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분양 성적도 신통치 않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8-26번지 일대에 공급되는 범어자의 1순위 청약 신청률은 114만 간신히 1.1대1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전부 1.1 경쟁률을 밑돌았다. 한분양 마케팅 회사 관계자는 대구 첫자의 브랜드를 달고 들어서는 아파트인데다가 수성구 범어동이면 입지도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경쟁률이라 좀 놀랐다. 면서 수성구는 조정지역에서는 남았지만 투기가 열 지구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좀 살아날 것으로 봤는데 아니었다. 고 했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부동산 법인 투자를 하고 있는 황모 43 경기도시는 저평가된 곳에 주로 투자하지만 대구는 워낙 공급이 많아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면서 오랜 기간 자금을 묶어둬야 할것 같아 관심 지역에서 제외했다. 고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미분양 적재가 심화하는 곳들만 규제를 해제한 것 이라며 대구는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공급도 많을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도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앞으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센트럴,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더샵 동성로센트리엘 등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 경북 지역은 제조업 생산, 수출입, 소비자물가는 상승했지만 대형섬의점 판매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경북은 소폭 상승했다. 7일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의 최근 대구 경북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5월 제조업 생산은 전자영상음향, 통신, 일차금속 등이 감소했지만 자동차 부품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했지만 경북은 0.4% 감소했다. 제조업 출원는 전년 동월 대비 2.6%, 재고는 13.6% 각각 증가했다. 중소제조업체 5월 평균 가동률은 71.6%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6월 제조업 업황 bsi 기업 경기실사지수 기준 100는 74로 전월 대비 12피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도 69로 전월 대비 8피 내렸다. 5월 대구 경북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6% 줄었다. 백화점이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지만 대형마트는 7.5%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구는 0.4% 늘었지만 경북은 3.8% 하락했다.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감소했다. 5월 소비자 심리지수 CCSI는 1 0 0 1로 전월 대비 2 p 6월도 1 0 0 1로 전월 대비 1피 각각 하락했다. 5월 설비투자 지표인 기계류 수입 승용차 제외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했지만 경북은 2.6% 줄었다. 건설투자 지표인 월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44.4% 증가했다. 대구는 33.9%, 경북은 48.5% 각각 증가했다. 선행지표인 건축 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9% 증가했다.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111.1%, 경북은 12.1% 각각 상승했다. 5월 수출은 철강금속, 전기전자, 화학공업제품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22.8% 늘었고 전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40.8%, 경북 19.3% 각각 증가했다. 수입도 중간재 등을 중심으로 60.1% 증가했다. 대구 72.7%, 경북 56.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19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전월 25억 9천만 달러에 비해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9천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은 62.3%로 전년 동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2.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30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 다만 7월 첫째 주도로 하락폭은 이전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 중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는 전국주택시장 매매와 전세가격을 조사 주택시장판단 지표로 사용하거나 주택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대구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34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1일만 해도 0.01% 상승세였으나 8일 변동률이 0.00%로 보합세를 보이다 15일 마이너스 0.02%를 기록 하락세로 전환하더니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7월 첫째 주사일 기준 변동률도 마이너스 0.11%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7월 첫째 주에 대구 경우 중구 마이너스 0.24%는 대신동과 남산동 위주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돼 하락했다. 달서구 마이너스 0.19%는 감삼동과 볼리동을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고했다. 다만 하락폭은 다소 줄었다. 6월 둘째 주 마이너스 0.16% 셋째 주 마이너스 0.18%, 넷째 주 마이너스 0.19%로 하락폭이 커지다가 7월 첫째 주 마이너스 0.11%로 그 폭이 축소됐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마이너스 0.11%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28일 이후 18주 만이다. 그동안은 줄곧 하락폭이 이보다 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대구가 지난달 30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 수성구 제외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이같이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단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의 하락폭이 줄면서 18주 전과 같아진 건 노래가 활성화할 신호로 볼수 있다. 매수 심리가 회복 중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말. 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변수가 많아 이 사실만으로 단정지어 판단하긴 무리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한 효과라 보기엔 이르다. 고 지적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대구가 6.1%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경북도 7.2%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올랐다. 석유류 등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5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전월 대비 0.8% 하락했지만, 경북은 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은 0.1% 떨어졌다. 전세가격은 대구가 전월 대비 1% 하락했지만, 경북은 0.2% 올랐다. 5월 토지가격은 전월 대비 대구는 0.3%, 경북은 0.2% 각각 상승했다. 전월 대비 토지가